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여러분 벌써 목요일이네요 우와 이번 주 엄청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번 주 어떠셨나요? 내일은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기분이 아주 아주 좋아요 네 제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러분께 최근에 있었던 이슈를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크립토피아 거래소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거래소는 뉴질랜드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인데요 건식 트위터 개선을 통해 15일에 보안 피해가 확인됐으며 큰손실을 입었다고 밝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든 콜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유지 관리 상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벌써 2019년 초콜에서 해킹 사건이 일어났나 라고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새로운 소식이 있어 이번에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한국시간 16일 날암호화폐거래량 세계 1위인 바이낸스코레서 CEO는 동인 건식 트위터를 통해 최근 크립토피아 해킹과 연관되어 보이는 자금이 바이낸스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핵가가왜 바이낸스에 계속 돈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크립토피아가 돈난다한 자금의 흐름을 막기 위해 바이낸스는 일부 자금을 묶어두고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크립토피아의 거래는 74시간 전 중단된 상태고 웹사이트는 현재 고객지원 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지를 포함해 어제에 이어서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직 크립토피아 권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크립토피아는 유지보수 업무에 주력하고 있고 최근 발생한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뉴질랜드 경찰과 첨단기술 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라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해커를 알수 없는 상태이지만 한편으로 이 해킹 사건이 자작금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와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5일 크립토피아 공식 트위터 상에 해킹이 일어나기 전약 45억 원의 이도림 그리고 센터러리티 코인이 크립토피아에서 도난당했다고 지적받았기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이 하나는 이 하락 시장의 이봉 사건이 너무 흥미롭다는 점입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 다르면 해킹이 발생하기 전 13일에 이더리움 센트럴리티 코인 약 40억 원 정도를 크립토피아에서 누군가가 훔치고 인면체갑을 송금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긴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해킹이 발생하는 것도 약간 흥미롭기 하죠. 크립토피아는 2017년에 이원자약 10만 명 이상에서 2018년 전약 140만명을 넘은 고래사라고 하는데요. 이혼자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고래에 대한 대응을 못 따라가는 일이 생겨 작년 1월쯤에는 여러 암호화폐의 거래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혼자의 불만이 많아지면서 현재까지 관리체제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다시 주목을 받기 위해 이런 자작금을 생각해놨다고 볼 수도 있네요. 또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안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작년 1월에도 일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큰 피해가 발생했었죠. 아직 보안성이 약간 암호화폐 거래소. 하루라도 빨리 이용자들에게 높은 보안선을 제공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줬음 하네요. 그럼, 바이바이!